지금, 음, 이 폭이 좁아서 그렇지, 이게 지금 바다를 건너시는 겁니다. 음, 이게 그, 어, 두바이 클릭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를 건너시는 거고, 저쪽 오른쪽 편이 많이 말씀들어보신 걸프만, 아, 걸프만 바다입니다. 아, 그래서 그, 그, 바다가 육지를 뚫고 들어와서, 원래는 저쪽 그, 어, 어 왼쪽에 그 14.8km 정도 위치에 라스알르라는 지역까지 바다가 그 뚫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대죠. 있었습니다. 그데 이제 그 바닷물을 끓어들여서